So are you happy now? Happy now? Finally happy now yeah. Yeah. 뭐 그대로야 나다 잃어버린 것 같아 모든 게 맘대로 왔다가 인사도 없이 떠나 이대로는 무엇도 사랑하고 싶지 않아 다해질대로 해줘 버린 기억 속을려 Yeah, never k no, 내게는 어떤 시간도 없었어. 꽤 길었던, 베라던. 더 지나 보니 별거 아니었어. 넌 어떤 하루를 살고 있니? y e a h uh. 우린 각자의 매듬을 안고 있지 Yeah, yeah 내일의 아침이 밝아진 후에 뒤돌아버리 벌써 오늘이라 불렀던 어제는 후 후회란 기억으로 새겨져 있고 이런 가벼운 한숨 이젠 익숙하잖아 오렌지 햇빛 하늘 아래섬 거기서 우리 만나